네? 카메라 뭐 노래 한번 불러줘라 아 뭐..뭐예요? 제약보세요? <웃음> 부끄러워? <웃음> 근데 뒤에 뭘 꽂아놓은 거예요? 박정수 선수 왜? 네? 아이고 흰수요 <웃음> 아, 여기 경산동 35도요? 35도요? 이 정도면 정신력으로 아, 요즘키 히트 몰라? 아. 형이 이슈 시는 거? 응. 형이 제일 좋다며 너, 너, 봤어? 봤어? 정그아 어. 봤는데 아 진짜 그, 그, 봤어 그 66번을 왜다 알게 됐는지 아 그거 말고 그럼 그거만 봤어 하이나씨하고 가고 싶다는 다시 봤어? 정원이 해봐. 하나, 둘, 셋. 이팅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스이스 나이스. 이이 더 많아요. 많이 프리카 이거 처음 경험해요더 음, 지금 더워진 다음에 37.5도 거기 1시도 이미 어지러지고 35도 3 7도3이3 3 7도도 39도 30도 31도 32도 도3 1 야간 경기야 빨리 올라온 어? 야간 경기야 빨리 나오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씨야? 진짜 제일 날씨.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 체감은 한 10도는 낮은 에같 있습니다 오늘 근데 좀선선한데요 날씨가? 바람도 시원해 그러면 선한데 이게 선선한가 진짜? 진짜? 저아 <놀람> <놀람> 이게 좀 하니까 좀 괜찮다 신기하다 화이팅. 매미 소리 때문에 더더욱. 나 진짜 지금 땀은 나는데 진짜 시원한데. 어. 어서. 야 모르네, 엉덩. 더 많이 덥, 많이 덥네. 데칼코마니 뭐야? 엉덩이. 그림을 그렸네. 엉덩 뭐해? 피카즈야? <웃음> 경산에 개미가 지만해요. 아니, 아, 좀, 아, 네. 저 개정이야. <웃음> <좀또> 개정이야. <웃음> 아니, 경산에 개미가 많고 지만해. 너무 뭐 차고, 막막 벌이 막 참새만 하고. 아니, 무슨... <웃음> 그 전방에 있는 얘기야 <웃음> <해야 된다. 웃음> 아직더 많아요 문제 있을 때는 누가 음. 봐 드론 날린줄 알았는데 어리 와나 진짜 별 이만한 건데 음. 진짜 이만한 거 음. 어리 이만하다니까 야 상무도 그래 고라니가 소리 지른다니까 에이 고라니야, 고라니 소리 들어갔어? 뭐 음, 거기 또 고라니가 소리 음. 어는게들 아, 누구 한다니까 진짜 에이 또 고라니. 뭐, 상무 아. 다, 오. 이러고 줘 상무 다 가봤는데 아. 다 개놓고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따라가 어, 거의 거. 도시던데 <웃음> 와 거긴 거의 도시라고요 산으로 둘렀어야지 시티 시티 거기야차 타고 시범 나가야 할지또조은저 언니야 나도 셔틀러 가기 좋은 아. 날이겠다 내일 뭐라야엄 셔틀러 안하니까 안 되잖아 왜 머리가 안 자른지? 네? 그래? 자른 건데 아 머리가 뭐, 긴데 이게 길면은 어. 관리가 살짝 힘들잖아 아, 하나 딱 모자 쓰고 음. 벗으면 또 i 일 시간이 없잖아요. 운동 p e r 그래서 드레스 very good person. I'm a 이이 r y good person. i 곱슬. very good person. I'm a very good person. 한 m a very good person. i 제가 very g o 는 d person. I'm a very good person. I'm a very g o 나 d person. I'm 해가 계속.. 아 지금 있는데 아까는 없어,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젊은 우리 일할 때 써야죠 벌써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처음이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좀 산책해야 돼가지고 일곱 시반에 일어나서 아어리 석이요 어. 이제 보이시죠? 제혁이 형? 네, 봤어요. 제혁이 가야겠다. <웃음> 제 여기? 안, 네, 썰, 썰 하나 있어요. 처음에 문경 갔을 때, 제 여기, 그때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구장에서 야구장 정리하고 있길래, 제가 제가 이러고 불렀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먼저 와서 인사한다 했어요. 그때 이제, 공기 바짝 들어가지고, 선임들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먼저 오더라고. 어떤 보이는거예요 네, 그죠 호재형인가? 불렀는데 쳐다도 안 봤다는데? 응맞아 호재형을 불렀는데 불러... <웃음> 야선배가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냐고 <목소리> <왜> 쳐다 보데가요 <보렸대. 목소리> 아유 어, 가, 가. 아,